지화자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광물자원은 금색광물자원과 비금속광물자원으로 나어지고 그리고 에너지자원 음. 이렇게 나눠져요. 금속광물의 어, 네. 얘는 뭐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그 거고 그 비금속광물자원에는 그 석회석 고령토, 장석이 있는데 석회석는 네.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고 고령토는 부자기를 만들고 쓰는 재료예요 음. 그리고 에너지 자유는, 자원에는 석유, 석탄, 석유가 필요는데 그들은 다 화석연료로 사용이거요 다다 어, 이런 다주를다화석연료라고여요 그렇군요 런 다음에 건상을 들건데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광상을나누면 태적, 변성, 화성 이렇게 는데 변성과 화성은 지구 내고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태적은 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방향 기반은 네가지부데과3번 어, 음. 이렇게 나왔는강관지 해가 왜냐면 그강에 가서 그 찾을 서 둘러보는 상 한복 한강의 한강이고, 음. 체육은 그중에서 멀티를 그, 몰라서 채취하면서 체육관, 음. 그리고 그거를 보려고 는데강은 그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소식해서 탐광이라고 하고, 그 좋은 건선택 해서 한날에서이라고 하고, 그만은 이제 그놀야 하니까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 해서 한복 방면 같은 것을 는걸 재련이라고 하는데, 금속 광물에만 재련과정 있는 거예요? 저 한테 재련이란게 어떤 거예요? 어, 막 녹여서 광, 그러니까 광물을 녹여서,